안녕하세요 유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기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 모니터 이미지 같은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뒤쪽에 보면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되어 있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이런 형식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우와.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가 크게 되고 작게 되는 이런 효과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삽입 그림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자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이미지를 이제 잘라볼 거예요 이미지를 일단 크게 키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선택 후상단의 그림도구서식 오른쪽 자르기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검정색 발을 선택해서 길이를 조금만 조절해 줄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은 중앙 쪽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줄게요 그런데 그냥 움직이면은 이게 다 틀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해주시는 게더 좋아요 쉬프트 키 누른 채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야 하겠죠 네모 상자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중지점 두 개를 삭제해 주실 거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색상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의 색상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은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색상 선택하는 방법을 보고 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에서 색상을 초록색 파란색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퍼센트를 한 40% 자 이렇게 줘봤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이런 식으로 틀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들어갈 이런 모니터 이미지를 구해볼 건데요. 이런 모니터 이미지는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구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pngimg.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방금 전에 썼던 그런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아볼 건데요. 자 모니터라고 쳤더니 이렇게 모니터와 관련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png 이미지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png 이미지 중에서 이런 거 보시면은 중간에 격자무늬가 보이죠 이 격자무늬가 바로 투명하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투명한 이미지를 선택해서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Ctrl v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붙여넣기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크기를 키워서 이렇게 맞춰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미지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웹페이지를 설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텍스트 상자와 도형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일단 텍스트 상자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도형과 아이콘을 삽입해 볼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타원 도형을 Shift 키를 누른 채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삽입 아이콘 탭에 들어가서 아이콘을 삽입해 줄 건데요 이거는 오피스 365 안에 있는 파워포인트에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 이하 버전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자, 아이콘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그맣게 넣어줄 거고요 자 텍스트 상자까지 입력했고요 이제 색상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하나 만들었잖아요 아래쪽에다가 똑같이 복사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이동시켜서 하나하나 복사해주면 끝 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색상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바꿔주니까 아주 간편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것을 응용하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봤을 때 이렇게 모니터 이미지가 작았다가 이렇게 커지는 듯한 느낌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피스 365 안에 있는 파워포인트에 모핑이라고 하는 효과를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하 버전은 못하시니까 일단은 모핑 효과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미리 만들어둔 이 슬라이드를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여기 있는 이 텍스트와 도형을 위쪽으로 이동시킬게요 슬라이드 위쪽으로요 그리고 모니터를 중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좀더 키워 줄게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즉 여기에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이 위쪽으로 살짝 이동되고 커진 것 밖에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전환, 모핑 효과를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그라데이션과 이미지 자르기 그리고 모핑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나중에 발표하실 때 써먹기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고급스러운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